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유튜브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채팅창 같은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빠르고 간편하게 유튜브에서 친구와 동영상 공유하고 채팅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제 초대 링크를 보내면 이제 저랑 연락을 같이 할수 있는 거네요 제 초대 링크를 댓글창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신청인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는잘 모르겠지만 그 댓글이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랑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친구 추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네 어, 바로 커뮤니티라는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20분 전에 제가 게시글을 하나 올렸는데 벌써 댓글달 달는데 하아... 일단 하트 눌러주고요 자 보시면은 또 이제 핸드폰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커뮤니티 또 들어가면 여기서도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뭐 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올릴 테니까 이 커뮤니티 창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